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당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웅수입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여한 후보자들은 제대로 검증하고 치열하게 토론을 하되 깨끗하게 경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당대회가 중반에 들어서면서 다소 열기가 과열되어 후보 간 근거 없는 비방 또 일부 후보의 지나친 은행으로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에게 우려를 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의 상호 비방 및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관련된 형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는 근거 없는 비방과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적합 중단할 것을 엄정히 촉구합니다. 특히 확인되지 않는 의혹만으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행태는 이번 전당 대회를 혼탁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행위가 앞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당은 당규에 따르는 엄중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것을 엄숙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후보자들의 먼저 품격 있는 은행을 보일 때 비로소 국민과 당원의 지지와 박수를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경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 후보에 대한 악성 루머나 자극적인 비방이 아니라 복합적 위기에 실험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당이 집권당으로서의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선거기간 동안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위의 구호처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전당대회가 되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후보자와 당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